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율아빠 GD 트레이더 이군행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라이브로 브리핑은 좀 오후에 시간이 야, 약속이 좀 있어서 못할 것 같고요. 오전에, 어, 블로그에 브리핑했던 그 텍스 브리핑을 가지고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 4월 12일, 어, GD 대표의 암호화폐 브리핑 오늘의 주제는 자, 비트코인 5140선 지지 실패. 그래서 마지노선인 4700선을 배수진으로 하는, 어, 그러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약 5%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현재 어, 비트코인과 다 비슷하게 거의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아직 전자점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리플이나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벤 같은 경우는 다 전저점을 좀 이탈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전저점을 이탈하는지 이 부분들을 어꼭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어 상승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이런 와중에도 어 20% 이상의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 일단, L&B, 어, 저는 이거 람바다라고 읽을 뻔 했어요. L&B. L&B 코인이랑 CRO, Crypto, c o m c h a i n 이두 종목이 지금 7일 유학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순 펌핑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현재 나,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CRO 같은 종목은 상승률 종목에 보이면서 제가 오르는 놈이 더 오른다는 그런 조언으로 한번 차트 주시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아로 종목 전일 대비 약 23% 정도 상승하면서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그 외의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은 전부 마이너스 5% 미만이죠. 5% 미만이고 대부분 보시면 이런 팍스나 뭐, 테더, 트루에스디, 뭐, 이런 이런 유에스트 코인 이런 것처럼 어, 스테이블 종목, 가격의 변동성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 상승률 종목에 올라 와 있는, 있는 걸 올라오는 올라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흐름은 그리 좋지 않다. 상승한 코인들이 별로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후오비토큰, 후오비토큰이 전일 대비 마이너스 14% 정도, 13.5% 정도 하락하면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어, 현재 보시면 12종목 대부분이 모두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어, 현재 시장의 흐름, 시장의 상황을 어, 파악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계속 계속 하락했던 종목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하락의 끝 지점 어, 종,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하는 시점을 차트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음 지금 보시면 뭐 ABBC 이 종목이 어저께 상승률 1위 종목이었죠. 조정이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뭐 ABBC나 이런 ELA, 엘라스 s 뭐 t 어떻게 해야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어, 꾸준한 하락률을 보이, 하락을, 하락의 추세를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의 마무리를 확인하는 것이, 어,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거래량 12종목입니다. 어, 제와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뭐, 테더부터 비트코인까지, 트론부터 제트캐시까지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좀, 이, 어, 거래량 12종목은 별도의 코멘트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호화폐 시장 시총 차트고요 일단 전일 대비 시총은 좀 감소한 모습이죠. 그래서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6.3% 감소하면서 하나로는 약 13조 원 정도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7일간 가장 많은 시총의 유출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어,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을 보면은 증가하는 모습 추세에서 살짝, 어, 내려온 뭐 그런 모습이기에 아직까지 그렇게 어, 나,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7일간 어쨌든 가장 많은 시총의 유출이 있었다. 이 부분이 일단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 그래프입니다 어, 시총이 감소하면서 현재 여기 동그라미처럼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코인들은 다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시총이 정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증가하면 은좀 긍정적인 모습이고 순수한 점유율 의 증가 라고 볼수 있지만 현재는 다른 종목들이 어, 이탈한 자리를 그저 메꾸는 그런 형식의 어, 점유율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투자시장 현황 어, 요약입니다. 먼저 위험부산 대표인 어, 증시 중에서 해외 S&P 500 인덱스 차트 1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현재 어, 잘 보이진 않은데 2 0 0 2 2885호예요. 2885선 부근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은 일단 전구점 전구점 라인을 돌파는 1차 실패했습니다. 여기 올라온 상황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 받으면서 돌파는 실패했고, 하지만 어, 2,885선의 지지를 잘 받다고 는 하면은 어, 다음 주 초에는 어, 2,906선 단기 목표, 단기 1차 목표인 2,906선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내로 2,940선 도달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어, S&P 500 차트입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 인덱스 한 시간봉 차트입니다. 아주 정, 어, 정석적인 정직한 이중 바닥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바닥 두번 찍고 목선 돌파 했다가 리테스트 하고 다시 어, 목표값을 향에 움직이는 그래서 전구라인 돌파 성공했고요단기목표 2234라인 다음주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도달해서 역시 다시 리테스트 또는 그 밑에서 저항 테스트 한 다음에 목표카인 2000... 어, 잘, 잘 보이지 않는데 음. 한번 볼까요 목표가가 약 2270... 뭐 어떻게 나오는거야 안보여... 저 위로 나와서 2277이네요. 지금 여기 여기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데 2277선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도산 대표 골드 금이죠. 1.1봉 차트입니다. 자 이런 하락추세, 하락추세 채널 제가 어저께 어, 하락추세 채널 상단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예상과 다르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채널 내부로 움직이는 모습을 채널 아마 중간 라인 정도 지지 받는 모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 단기 피곤할 1 1일 23.6% 라인 23.6% 라인 하향이탈한 어 상황이고요 어이 23.6% 라인 이탈하고 이쯤이 1290선입니다 이쯤 이 1290선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지지 받으면 상방 어, 이탈하면 하방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지 실패하면은 이 채널의 하단 부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 하락 추세대에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어, 볼수 있겠죠 또 하락 추세대의 움직이지만 움직이면 크게 보면은 이런 패런트 어, 패턴 패런트 패턴의 움직임으로 이런 결과적으로는 상방의 움직임 하지만 어, 위로 보자면은 겨우 전고라인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차트도 이 1,293의 지지여부를어 살펴보도록 하, 지 주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버 은이죠 1봉 차트입니다. 자 이런 이중 바닥 패턴이 진행 대단 어 진행 중인 과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바닥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중바닥 패턴 진행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9달러 이 바닥이 14.9달러 인데요. 이 부분에 이탈 여부를 주지해야 되고 만약에 말씀드린 이중바닥 패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는 절호의 매수계겠죠. 그래서 절호의 매수계이라고 생각한다면 을 일단 소량 매수를 해보고 손절라인을 타이트하게 1 4 9달러 잡고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는 뭐 그런 매매 기법을... 어할 수도 있을 것같고요 또는 이러한 하락세기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락세기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게 역시 매수 이후에 하단 쇠기 어, 패턴의 하단을 이탈하는 것을 손절 라인을 잡고 좀 천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이런 매수를 강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쇠기 패턴이나 이중 바닥 패턴의 진행 가능성을 보고 상방으로 간다에 한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차트 은 실버 투자 하신 분들은 이 부분 14.9 달러 이탈 또는 하락세의 하단 패턴 이탈을 어, 주시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입니다. 자 비트코인 국가 통화별 거래량은 어제까지는 달러가 1위였는데 어, 오늘은 다시 바뀌어서 엔화가 어, 1위 자리를 차지했고 어, 아주 극소한 차이로 달러가 2위 자리를 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브라질의 헤알 그리고 어, 한국의 원화, 유로 차트가 아, 유로 통화가 네, 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고요 먼저 코인일스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 순입니다. 위 상위 3개 거래소는 비트플라이어, 비트맥스, 오케이 익체인지 이런 순위로 현재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코인마켓 통계로는 비트맥스, 비트맥스, 오케이 익체인지이 3개 거래소가 상위 3개 거래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 통계 중에 자전거래와 마진거래를 제외한 수정된 통계자료 상위 3개 거래소를 보면 은 OKExchange, d i g i f i n e x c Binance 3개 거래소가 상위 3개 거래소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1일봉 기술분석 지표 요약 현황을 보면요. 현재 오실레이터 지표는 2개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예상하면서 아주 약한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고 이동평균 지표는 12개의 지표가 어,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면서 아주 강하게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는. 유동평균 지표는 최근에는 요 근래 계속 강한 상방의 움직임을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차, 종합적으로는 28개의 지표 중에 총 14개의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비트코인 7일간 거래 매물대 그래프고요. 현재 거래, 비트코인 7일간 거래 매물대에서 중요한 주요 지지선이, 지지선이었던 5200선. 5225선 지금 현재 이탈한 상황이죠. 그리고 약 5,000달러 정도, 5,000달러 전, 5,000달러 선의 지지를 현재, 받고 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여기 이탈하면은, 4800, 매물대 위주로, 4800, 4600. 하지만 4600은 매물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4800달러 선이 역시, 미, 어, 마지노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하면은, 4200달러까지는 ,200달러까지, 쭉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 시황입니다 자, 먼저 어제 주시하던 일목균형표 관점의 4시간봉 차트고요 자, 결국에는 5140선 이탈했죠 이탈하고 구름대 상단 마저 이탈하면서 지지를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목균형표 관점에서는 4835선 4835선과 구름대 하단인 4700선 마지막 지지선 그리고 마지노선 이두개 라인이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적어도 이 구름대가 끝나는 부근인 약 4월 15일 정도 돼요. 4월 15일 한 새벽 5시까지는 4천 0 0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 내려오더라도 혹은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어,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추세 관점의 1일봉 어, 차트고요. 자, 과거에 형성된 이 추세 상승 추세선 지지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은 네, 상승상각형의 패턴을 어,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는지 추세선 이탈 여부를 계속 주시해야될것 같고요 패턴 관점으로 한시간봉인데요 어저께 어, 이러한 상승상각형의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추세 하단 이탈하면서 패턴은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진행이 안된 걸로 보고 작동한 그림은 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다음은 이동평균선 관점의 주봉 차트고요. 자이 30주, 30주간의 중기 이평선을 돌파를 계속 못하다가 결국에 저번 주에 돌파를 했고 어, 이번 주에는 다시 현재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봉이 나면서 오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이 중기 이평선, 입형선, 30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가격으로 치면 약 4,600 정도 돼요, 4,600 달러선 여기 지지를 받다고 는 하면은 상추세의 흐름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주말 동안은 아, 아까 보셨던 일목균형표 4시간봉 차트로 좀 주시를 할거고요 역시 어, 4835달러와 4700달러 ,700, 산의 지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어, 저희 텔레그램 브리핑 채널에다가 어, 말씀을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 여기까지 어, 비트코인 g d 대표의 암호화폐 브리핑 간단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불타는 신나는 금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어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해 주시고 알람 설정 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저희가 유튜브 스트리밍도 계속 할 거고 이러한 브리핑 영상도 올려 드릴 거니까 네 좋은 어 구, 구독과 알람 신청하셔서 을 좋은 정보 어, 자료를 공유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